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, 오늘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창투사들이 어, 작년부터 뭐 계속 증시가 나락으로 가면서 뭐 같이 얘네도 어차피 투자사기 때문에 뭐 나락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올 초부터 증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 창투사들이 반등을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오늘 흐름이 좋았던 린드머니 얘는 이제 어 페르소나 AI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,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어, 대장주의 모습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종목들 특징을 보시면 린드먼이 TS 어, 다 보시면 다이 천억이 안 되는 어,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가장 그 높은 상승률로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시가총액이 컸던 뭐 우리 기술 어, 뭐 반등폭은 뭐 상당히 적죠. 어 그리고 뭐 3천억 대인 다오리 같은 경우도 뭐좀 미비한 수준이었습니다. 아 그리고 얘네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 먼저 린드머아 오늘 그전 고점 부근이죠. 요 고점 부근에서 정확히 이제 밑으로 어 윗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온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단기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어 급등을 했고 주체를 보시면 이게 좀 외국인 개인만 좀 받아주는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. 또이 차트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이 월간 차트를 보시면 이 과거에 이제 무너졌던 가격대죠 이 가격대 근처까지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려면 이 저항 라인 때죠 이 가격대에 이 가격대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8천원 라인 때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 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이, 이 창투사들의 평균 PBR을 보시면 1.29 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1.29 가 안되는 0.1 배 수준대에 있는 종목 미래에셋 이라든가 어, 뭐 우리 기술이 뭐또 에이티넘 같은 요런 종목은 이제 1배가 안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어, 그럼 다음 한번 차트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린드머니 어, 미래에셋 어, 얘도 이제 200일 선 장기 200일 선을 어, 돌파를 했지만 아직도 어, 전고점과는 좀 상당히 멀어,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어, T.S. 어, D.S.C. 스톤 어, 브릿지스틱 인베스트 막 대부분 다 이럴 때 계속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죠 대성창투 에이티넘 다오리